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2021년 세콘 전시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전시장 내일부터 시작인데, 아, 오늘 지금 와서 좀 이제 세팅하려고 왔습니다. 모니터가 올해는 60장입니다. 그래서, 에, 높이는 약한 7m 정도 되고요. 모니터 이제 설치하고 계시네요. 야, 이거 엄청 고생 많으셨네요 모니터는 다 달렸고 네, 모니터 60장 후면이고요 지금 선 작업하고 계신데 이거 완료되면 저희 NDS 연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저기 전시장 뒷면인데 옆면입니다 옆면에 지금 레드백 VMS 지금 붙여놨고요 왼쪽 편에는 이제 거미줄 붙입니다 이제 저희의 상, 상징이죠 거미줄을 먼저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미가 이제 붙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의 상징인 레드백입니다. 거미가 올라. 갑부가 있나 보네, 적인데 저희 제품들 설치하고 모니터 걸릴 곳이에요 지금 거미랑 레드백 로건을 붙였고 모니터는 준비 중입니다 엠스톤 하니발이 짐을 잔뜩 싣고 도착을 했습니다 네, 뒤쪽도 이제 모니터 설치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후면 모니터는 다 달았고, 이렇게 보시면 제, 저희 제품 들어가는 제품명. 네, 이제 진짜 뒤쪽 시트 작업도 이렇게 저희 솔루션 들어간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정의사님께서 직접 리프트.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제 이걸로 PTG 카메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정의사하고 전병욱 팀장이 카메라 달고 있습니다. 이부터 이렇게 올려서. 스피드동 카메라 달고 있고요. 36배 중 5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 1.8분의 1인치고 네. 오우 잘 던지는데 랜서 아, 잘하네 네 이제 뒤에 선 정리가 완료돼서 NDS를 설치하려고 저희 영수 분들께서 준비 중이십니다 이 연구소 분들이랑 배 팀장님이랑 함께 NDS 작업 중입니다 팀장님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NDS에 HDMI 케이블이랑 DP 케이블 연결해서 여기 월에 이제 모니터 연결을 하고 네, 이제 저희 NDS랑 모니터 연결 작업이 끝나서 모니터 배열을 하나씩 맞추고 계시 요런식으로 모니터 대여를 맞추고 계십니다 네, 뒤쪽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네, 팀장님이 같이 맞추고 계십니다 218, 203, 209, 2 0 9 221 IPOR 뒤쪽 NDS 설치된 곳으로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 렉당 다섯 개씩 하나 둘셋 이렇게 열다섯 개가 있고 가운데 요거는 허브입니다 네, 저희 여기달 카메라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이쪽도 이제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카메라 6대 이제 다 달렸네요. 네, 지금 시간 9시고요. 이제 저희 장비들 세팅 중에 있습니다. 또 카메라를 달고 있고요. 네, 이제 후면의 카메라들도 저희 다 달려가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집에 갔다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또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말씀 한마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오늘 저 다들 준비하시나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아침에 또 우리 또 일찍 나와서 또 세팅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 고생했었습니다. 세그 세콘, 20, 그, 2021년이죠? 세콘 2021. 잘 준비해가지고, 자, 우리, 터보를 이뤄낼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엠스톤, 이팅 화이팅!